안녕하세요 키피서입니다 지금 저는 서울에서 가성비 최고의 호텔 중 하나인 쉐라톤 강남 팰리스 호텔에 와 있습니다 잠시 쉬면서 유튜브를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어, 오늘은 유나이티드 항공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알래스카 항공 마일리지로 제펜 에어라인을 타고 동남아 그리고 캐세이퍼시픽을 타고 몰디브 혹은 인도 스리랑카를 가는 것처럼 유나이티드 항공 역시 일부 구간에 하나요 놀라운 구간이 존재해서 개인적으로는 효율 좋은 항공사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미국 항공사이며 스타얼라이언스 항공 소속입니다 먼저 스타얼라이언스 발권 기준 공제표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 공제표를 보시면 정말 복잡한데요 일단 대한민국은 놀스아시아로 분류되어 있고요 일본은 재팬이라 따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구간은 따로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고요 사실 이렇게 일본과 대한민국이 따로 분류되어 있는 덕택에 또 다른 새로운 구간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건 추후 2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동부가 출도착 기준 노선과 공제 마일리지 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 동부가에서동부가동부가에서 동북아, 일본을 갈때 거리가 800마일 이하인 경우 이코노미 공제량이 8000마일리지 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매우 효율적이죠 어, 굳이 따지자면 제가 아는 한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을 이용 가능한 수준에서는 한국, 중국 노선 중에 최저 차감 마일리지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도쿄를 가는 구간을 아시아나항공이나 아나를 탑승시에 8,000 마일리지 공제로 매우 효율이 좋다 할수 있습니다 항상 설명드리고 매 영상마다 말씀드리지만 편도신공 및 이원발권의 시작이나 종료에서 사용하셔도 좋겠죠 다음으로 넘어가면 동남아 이코노미 구간도 2만 마일리지 차감으로 뭐 그냥 나쁘진 않지만 좋지 않은 수준이고요 비즈니스는 4만 5천 마일리지 차감으로 나쁜 수준이라고 보입니다 아시아나항공, 타이항공 등을 탑승 가능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중앙아시아 이코노미 2.5만 마일리지 차감도 어 동일하게 나쁘진 않지만 딱히 좋다고 말하기 힘든 것 같고요 다만 비즈니스 5.5만 마일리지는 안 좋아 보입니다 또 다른 구간을 보면 이제 호주 뉴질랜드 구간이 있는데요 이코노미 3만, 비즈니스 5만, 5천 마일리지 차감으로 괜찮은 편입니다 어,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요 원래 훨씬 좋은 효율로 이용 가능했는데 해당 구간이 계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예전보단 효율이 좋지 않지만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수준으로 호주 뉴질랜드 구간 발권이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어, 해당 구간을 어, 아비앙카항공의 라이프마일이나 뭐 기타항공사 등을 통해서 가는 게더 효율이 좋긴 합니다 어, 마지막으로는 가장 추천하는 구간인 오세아니아 구간인데요 해당 구간은 따로 영상에서 설명드리기도 했는데요 이코노미 17.5만, 비즈니스 37.5만 마일리지입니다 타히티뭐 축구섬 등 일부 태평양 가는 구간에서 세계 최고의 마일리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직전 영상에서 설명드렸으니 이 부분은 이 정도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대충 종합해서 말해드리면 유나이티드 항공 마일리지는 거리 800마일 이하 구간인 일본과 중국을 갈때 8,000마일로 효율적이며 아시아나 항공을 탑승할 수 있어서 갈수 있는 중국, 일본 구간이 꽤 많습니다 그 외에 동남아, 중앙아시아는 크게 매력적이지 못하며 호주, 뉴질랜드 발권의 경우는 괜찮은 수준으로 발권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세아니아 구간은 매우 저렴하게 이용 가능한 유나이티드 항공의 최고 구간인데요 유나이티드 항공 2편을 통해서 또 다른 발권 방법을 알아볼 텐데 어, 이걸 굳이 나눠 하는 이유는 2편에서 다룰 내용이 약간 복잡한 내용이라 그렇습니다 어, 이 편에서 다룰 내용은 편도신공이나 이원발권처럼 유나이티드 항공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루트를 알려드리고 분석해드리려고 합니다. 기다려주시고요. 그럼 유나이티드 항공 마일리지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좋은 효율로 얻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사실 모든 사람이 이용 가능하진 않습니다. 뭐 예전 구 아멕스 카드를 통해서 삼성 포인트, 메리어트 포인트, 유나이티드 항공 마일리지 전환인데요 이 방법은 대부분의 항공사 마일리지를 16원으로 구매할 수 있는 루트이기도 한데요 유나이티드 항공은 10% 보너스까지 주는 관계로 단가가 약 14.5원까지 내려가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말해드리면 어 일부 항공사에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호텔 포인트를 항공 마일리지로 전환 시에 30% 추가 증정 프로모션을 하는데 이런 프로모션을 거쳐서 전환 시에는 약 11원까지도 구매 단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대충 이런 경로로 구매했을 때타히티 왕복 비즈니스는 약 100만원 돈 왕복 이코노미는 약 50만원 돈으로 발권이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두 번째로는 하나 멤버스입니다 하나 머니를 통해서 어, 유나이티드 항공 마일리지를 구매할 수 있으며 평상시에 1마일리지당 22원에 구매 가능하며 가끔 프로모션이 있을 때 18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18원도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는 그냥 유나이티드 항공 마일리지를 구매하는 건데요 나름 주기적으로 100... 10% 마일리지 추가 증정 프로모션을 진행하는데 해당 루트를 통해서 구매 시에는 마일리지 단가를 약 21원에 구매하는 게 가능합니다 21원에 구매해도 타히티 등을 발권 시에는 유상 발권보다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으로 발권이 가능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마일리지 발권이 가능한지 홈페이지에서 체크한 후에 결제해서 발권하시는 것도 충분히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어, 이 정도로 마쳐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팀비서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